동생이 딱새우 회랑 고등어 회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딱새우. 이 먹으라요 이거 딱새우도 딱아 이만큼 나와요? 네열마리 어? 아, 딱새우 회 따로 시키면은 한마리뭐더 네, 먹을래? 좀 어. 먹고 아 잠깐만 설명만좀 네. 해드릴게요 네 자, 딱새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라버리면 안돼요 입에 물고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 여기가 공간이 좀비거든요 그때 쪽밟면서땡기면 되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는 깻잎에 김을 넣고 얘가 소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채 넣고 밥을 좀넣요면 음, 초밥이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를 초장이나와서비 찍어서 먹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깻잎에 국은 뭐, 뒤에서 마늘 넣고 된장과 한번 찍어보시고 야채는 다 놓고 드셔야 더 맛있어요 네요 나온 거예요? 그럼 네. 국물 같은 건 맹탕 네. 나오고 이거는 못 찍어먹은 거예요 초밥 초발, 장네 감사합니다 네 드셔보실까요? 너그 그늘해서먹아이야 뭐. 제가 가져데요갖고가을게요 아, 가져거도 필요없어요? 요다저이거 이렇게 서 먹어요 제가 사먹는 맛이 어요 하나 더요 그래 <웃음> 저희 딱새우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새 맛있어 내가 골안먹을 이제... 했는데 맛 아, 나는 개 못하겠다 이런 거난 역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체질인 거. 요먹 음, 이거 맛있나봐 이거 맛있나 이거 맛있나 이거 맛있 이거 게가지고 초밥을 맛있 충무김밥이네 초맛있봐이있나봐 그냥 나나 먹어봐야 돼. 여러분, 이나 딱새우라는 것도 먹어보 처음 먹어봐. 네, 나 하나 더 먹어봐. 한번한더 먹어봐. 한번더 먹어봐. 한번더먹어먹어어봐한번더한번더먹한번더안어먹어어요거번어한번한번 가자. 기억나? 뉴질랜드 갔을 때우 애들 가는 다음에 노래방 갔잖아 한식집에. 거기서 랍스터회를 우리가 먹었거든. 그때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 노래방에서 랍스터회? 그냥 식당이 식당이었는데 식당. 그 위에 가라개 들어있더라고. 그냥 와사비 봤었어요. 조금 가볍게. 다 가져온. 이거 가지고 올리고 맛맛아 누군지 아 감사합니다. 네? 응. 아, 진짜 너무 응. 뚱뚱한데 응. 상당히 괜찮더라. 상당히 한네 맛있네. 맛있네. 맛랍스맛있비맛있 맛있네. 요네 맛있네. 네 맛있네. 맛리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네. 여기는 먹어? 예, 어. 어, 저랑 반개씩 어, 나눠 10개 먹자. 10개 먹자. 네. 어. 그럼 너는 그럼... 더 먹어, 엄마. 아, 네 먹고 더주 그러면 너 공기밥 세개 주세요. 공기밥 네. 네. 탄수화물넌절만 음. 먹고 4개지야. 좀 멀리서 찍니까 덜돼지 같 <웃음> 엄마가 있어 면안 돼요? 아, <웃음> 동담이. 동담이. 아, <웃음> 네, 하나 이거 먹는 거. 네. 아, 좀 덜돼지 같다, 멀리서 찍니까 잘 찍어도 되니까, 가 먹는 거 찍어야 될까? 너 나와 어쨌든 아빠가 아 아빠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 지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볼수 있잖아 그쵸 렇죠필스가 그... 싫어하는 크로즈업을 하겠습니다 난 크로즈업 좋아 아, 나살 쪄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니 너는 말랐으니까 많이 먹어. 뚱뚱하면 네, 집에서 밥을 못 먹어. 요안 줘. 나 나의 기사 별로 안 좋아. 너두개 먹고.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머 군수가 먹는다. 이거 있다가 김이 없네. 뭐야? 면. 모션 도없어 식사 다 하고 서핑하러 갈 거야. 서핑이 아니라 카드 타러 갈 거야. 투명 카드. 여 카페거리 사람이 없네 오늘도.